안녕하세요 리하 다리미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갖고 싶었던 위지엘 튀김기를 리뷰하려고 하는데요 다리미처럼 튀김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요리하는 모습부터 튀기는 모습까지 다 담았으니까요 튀김기가 정말 작죠? 미니 튀김기로 요즘 많이들 사용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디자인도 깔끔하니 세련됐고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어디 놓아도 자리를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튀김망은 손잡이 부분을 직접 끼워 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하는 걸 보고 똑같이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끼우기만 했는데도 튼튼했고 튀김망을 넣은 상태에서 뚜껑을 닫을 수 있습니다 손잡이 홈이 아예 파여 있더라고요 뚜껑을 여실 때는 이렇게 검정색 버튼을 아래로 내리시면 됩니다 기름 빼기 좋게 참잘 만든 것 같아요 위즈엘 미니 튀김기는 퐁듀 만들기 도구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빵이나 야채, 과일 등 치즈나 초콜릿에 찍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대신 최저온도 80도에서 녹여줘야 되는데요 고온에서 녹일 경우에는 탈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즈엘 튀김기는 80도 이상에서만 작동이 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무얼 만들까 생각하다가 탕수육으로 결정을 했어요 처음에는 이 정도 양으로 했다가 양을 조금 늘렸는데요 원래는 카레용 돼지고기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튀기면 크기가 너무 작아질 것 같아서 탕수육 소스를 만들 야채들을 썰었습니다 야채나 과일은 취향껏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탕수육 소스가 엄청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탕수육 소스 만드는 거는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전분 넣었어요? 아직 안 넣지 튀김용기는 기름으로 닦아주신게 좋아요 고기에도 밑간을 해주시고 계란 흰자만 넣어야 되는데 노른자를 쓸데가 없어서 그냥 넣었습니다 잘 섞어주시면 되고요 전분가루를 넣어야 하는데 전분 가루는 물에 담가 놓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물을 따르면 이렇게 굳어요. 굳은 전분 가루를 우와 아이스크림 같네. 두개 더, 두게 더. 고기와 섞어 줍니다. 튀김 옷을 다르게 입히셔도 됩니다. 남편이 이러고 있으니까 저도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감자 전분으로 애들 우밤 놀이 취미 먹고. 이지 말고 날 걸로 먹어. 아니 아는 맛이 더 무섭다. 아니 좀뭐 돼지 카면 돼지 돼직 할수록. 바삭바삭하고 돼지라고? 하지마 실망 못하니까 여기서 튀면돼 <웃음> 탕수육 소스에도 전분가루가 들어가는데요 물과 섞인 전분가루를 우와 전자 죽여진다 왜 죽여졌지? 됐이 꺼진 상태에서 조금씩 양을 조절해가면서 넣고 저어줍니다 기름의 온도를 체크하고 오됐이 음, 정도면 은된것 같습니다 고기를 하나씩 넣어줍니다 설정된 온도를 유지해 준다고 하니 편하겠죠? 올라야 됩니다 갑시다 두번째겠다네 음. 근데 얘가 살짝 시커멀거야 왜? 마늘 마늘 때문에 마늘 흰 것처럼 이렇게 먹고 싶어마늘 입자로 굽게 자 그냥 갈아서 마늘이 잘안 보이게 해야되데 부터가 쪼질거 같아 줄여야 될거 같아 부가 하면 그가촬영집도 판지 고 아... 우리에다 파솔을 거 화면하죠. 저 기름이 바다라고 생각해요. <웃음> 기름 온도는 170도에서 180도 사이로 설정했습니다 노른자 내시는 거네. 너와 나 사이가 떨어지. <웃음> 계란 노른자를 넣어서 노란빛이 뛰는 거. 맛있겠다. 음, 거름망이 있으니까 정말 편하더라고요. 갑자기 요리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오늘 더 못하겠는데 너무 많이. <웃음> 받쳐 응? 나그한세번세번 보고 있는데 세 번. 사이즈는 작지만 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야나 끝났다가 저녁이 그럼 두번까지만 튀기고 야, 야식으로 놓고? 먹어도 될건데 어차피 문닫다놓으면 되잖아 아 그러네 시그라고 문 닫아놓고 아니 든. 그거는 좋다 진짜 물질도들어한 며칠 쓰겠는데 어? 며칠만 써? 나는 고기를 튀길테니 튀길 튀길 튀길 튀길 너는 파를 썰거써 <웃음> 과연 어떤 탕수육이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들은 부먹, 찐먹, 아님 둘다